도대체 어쩌다, 어찌된 연유로 중국이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이런 못되고 험한 말을 이리 쉽게 쏟아 놓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험악한 버르장머리를 키우고 격려해주고 습거리 되도록 받아준 자들이 혹시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을 하여금 유독 우리를 깔보게 만든 무리들이 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상하원 압동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중국이 또이 발언을 물고 넘어졌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떤 군대든 역사발전의 흐름과 반대편에 서서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누가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혔다는 말입니까 누가 시대흐름을 역행했다는 것입니까 침략을 확장하려는 자가 중국말고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중국 자기네들이 늘 해오던 짓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 즉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으로 장진호라는 영화까지 만들어가면서 중국군의 위대한 전과라고 홍보해왔던 것인데 감히 소국의 대통령이 대국의 전과에 고춧가루 뿌린다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자료에 의하면 이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사상자 2,621명, 미 육군 사상자들을 포함하더라도 사상자 수가 4,500여 명인데 비해서 중공군 구병단의 전사자는 무려 2만 5천 명에 부상자만 하더라도 1만 200명, 도합 총 3만 5,200여 명의 중공군 사상자가 나온 전투였던 것인데 사상자 수만 단순히 비교해보더라도 중공군이 승리했다고 자랑하기에는 좀 많이 민망할 것 같은데 때마침 오늘 중국은 장진호라는 영화를 tv에 전국적으로 재방송까지 해가면서 중공군의 엄청난 정권을 또다시 자랑하고 나섰습니다. 하여튼 이자들의 역사 왜곡 솜씨 하나는 끝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난 20일 윤석일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런 긴장한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대단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던 것인데 중국은 불용치회 말참견하지 말라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막말인지 그 유래를 듣고 보면 그 실체가 비로소 리얼하게 느껴지지 시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불용치회 입참지.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고 즉시 참수했다는 것이 원문인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충격 두 가지는 첫째, 회라는 글자가 짐승의 주둥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실 둘째, 말참견하지 말라는 단순한 경고 문구가 아니라 사실은 목이 잘리고 싶지 않으면 주둥이를 닥치라 이런 살벌한 협박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들은 윤 대통령을 칼보다 더한 것으로 찌른 것에 다름아닙니다.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일국을 대표하는 대변인이란 자가 어떻게 이리도 잔인하고 살벌하고 격떨어지는 말을 상대 국가의 대통령에게 담아 던질 수 있는 것인지 중국이라는 나라 다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말 속에서 품격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 천하의 쌍껏들이나 사용하는 말투 그 자체로 느껴지지 않으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국격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무리겠구나 하는 저의 생각이 틀렸으면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문제를 거론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윤 대통령뿐이냐 이 말입니다. 사방국가 대부분이 지금까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해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중국은 발끈하곤 했지만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처럼 그렇게 섬뜩하고 무지막지한 막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만만해 보여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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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준 자들이 혹시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유독 우리를 깔보게 만든 무리들이 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그 자들의 뿌리를 본질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채로 방송을 시청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자가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알찬 내용 불의한 자들이 싫어하는 방송 정론 직필의 방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이토록 나빠지게 버려놓은 자들 3명을 꼽으라면 그중 1위가 누구겠습니까 단연코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문재인이 그동안 행태를 보면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일부러 문재인을 길들였는지 아니면 문재인이 스스로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그 길들임을 기꺼이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뭔가 약점을 잡혀도 너무나 단단히 잡혀서 그렇게 끌려 들어간 것은 아닌지 좀 불명확해서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재인을 중국에 초청한 시진핑 측은 며칠 동안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문재인은 하는 수 없이 중국 서민들이나 먹는 일반 식당에 들어가서 중국인들 틈에 섞여서 혼밥을 했던 것입니다. 세계 외교사에서 기록될 만한 일입니다. 둘째, 말안 들으면 이렇게 뒤지게 처맞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차마 문재인을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 수행기자 중한 명에게 전치 4주가 넘는 중상회를 입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수로 보이지 않는 의도된 행동이라는 의심이 갔습니다 외국에 국가원수를 초청해놓고 그를 취재하는 기자단 일행을 폭행하는 이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문재인이 항의 한마디 제대로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사실상 그 자리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면 오히려 중국측이 깜짝 놀라서 사과하고 전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문재인이 어디 그런 배알이라도 있는지 알아야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시진핑에게 잘 보여서 총선전에 한국 방문을 이끌어낼까 그것에만 목매던 이자에게 자존심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기자가 두들겨 맞은 후 잔뜩 쫄아있던 문재인이 결국 시진핑을 아련한 자리에서 제발 사드 보복을 좀 풀어달라고 애걸하면서 삼불 일환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한밀 군사동맹 맺지 않겠다 그리고 일환은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바로 이때 한국은 패대기 치면 말을 듣는다는 인상을 준 것입니다. 중국의 못된 버릇잭머리는 바로 이때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그 포악함과 갑질을 더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넷째, 문재인은 중국 높은 산붕우이라고 하고 우리를 작은 나라라고 비하하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나 억장이 무너지게 하고 비참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국으로부터는 온갖 외교적 무례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중국을 떠받들고 시진핑에게 아첨하고 대한민국은 소국이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당시 시진핑의 총선전 방안에만 목을 메웠던 자 이것이 문재인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말고도 문재인 못지않은 자가 또한명 있었습니다. 중국의 버리적 머리를 이렇게 버려놓은 자 2위 그 자가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송영길 요즘 돈봉투로 부쩍 유명해진 자이 자의 진짜 비리는 사실 돈봉투가 아닙니다 돈봉투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조족지혈입니다 스카이 데일리지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말인 2017년 1월 4일 민주당의 송영길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는데 첫째,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중국이 여러모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방중의 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사이트에서 발췌한 이 증거 사진에는 왕위 외교부장 송영길 우회 민주당 의원 6명이 있었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정권을 잡도록 도와주면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나중에 결국 3불 정책을 선언했는데 이 선언은 그때 송영길 왕위 간의 미략이 그 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 때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스카이 델리의 보도대로라면 한마디로 중국과 이 나라의 안보를 거래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팔아먹는 믿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송영길에 이어 중국의 보르장머리를 이렇게 만든 세 번째 인물이 있었는데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전 서울시장 고 박원순 씨, 죽은 사람 얘기해서 안됐지만 이 자도 대한민, 중국이 대한민국을 깔보고 하대하게 한세 번째 궁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한국을 파리, 중국을 말에 빗대서 파리가 말궁둥이에 딱 붙으면 말리를 간다. 중국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팔이랍니다 중국은 말이랍니다 중국인들이 듣고 얼마나 목에 힘을 줬겠습니까 중국은 말이고 우리나라는 말궁댕이에 붙은 팔이라는데 살다살다 이런 지저분한 아첨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이세 명이 전부는 아닙니다 문재인의 산불정책 수용을 그대로 선언하면서 중국의 고개를 조아린 이재명도 손꼽히는 친중인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문재인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영민 나중에 주중대사로서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박명록에 만절필동이라고 썼는데 원래 이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황하강의 강물이 수없이 꺾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흐른다는 충신의 절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만절필동은 중국 황제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대사가 시진핑 주석 앞에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제후국으로 낮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이자들이. 이쯤 되면 중국의 버르장머리가 나빠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부를 처해대는 문재인 일족들의 행동을 보자면 중국만 나무랄 일도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시진핑이 이자들을 볼때 얼마나 기분이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니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가서 대한민국은 과거 자기네 땅이었다 이런 망언을 하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부글거리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좌파 세력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상적으로는 절대 자유민주주의자들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둘째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옷으로 자신들의 진짜 실체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 아니면 사회주의자 이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이들은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능히 나라를 팔아먹고도 남을 자들로 보입니다 넷째 이들은 중국의 하대와 갑질 에 반항하기는커녕 아첨으로 순응 을 해온 자들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심지어는 선거권마저 주면서 나라를 언젠가는 중국의 일부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를 그런 자들입니다. 다섯째 중국이 한국을 동등한 주권국으로 보지 않고 외교가 아니라 훈계를 하려고 하고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도록 버릇을 나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이 고의한 자들이 오늘날 중국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만든 범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어쩌면 지금쯤 몹시 당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나 단호하고 당당해서 말입니다 문재인 족속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윤 대통령에게 도대체가 적응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언행 나라를 살리려는 언행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언행에 시비를 거는 자가 만약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악인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